자동급식기 왔어요. 와 박스를 이 부분이 카메라. 음 예쁘다. 이거 건전지를 넣어야 되나 보네요. 이렇게 전원선을 연결을 하면 되고, 어? 여기다가 이제 저장하는 카메라, 저장하는 칩. 오. SD 카드 칩을 사야 되는데 우선 용량 작더라도 있던 것, 0기가짜리를 음. 한번 넣어보자. 다태지만 네. 좀 힘껏 딱 들어올리면은 딱 돌리고 음. 요거는 통째로 씻을 수 있게 이렇게 음. 깔끔하게 집에 없을 때 음. 얘가 자동으로 주니까 전원 들어오는 데 있고 요게 와이파이 설정하는 거고 요거는 수동으로 급식 주는 거고 음. 마이크 요게 센서 요게 와이파이 되는지 안 되는지 표시하는 거 음. 이걸로 조절이 되나 봐요 카메라도 그렇지 카메라도 a 도 a m e r a c a m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가지고 얘를 연결하는 거. 패티마이 m 여기 있 Camera. c 패티마이 a 음, 를 검색하면 패티마이 e r 렇게패티마이 a 패티마이 r 설치. 넣고, 와이파이에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리면 세팅시작 깜빡깜빡 깜빡. 네 됐다 추가완료 와 우리 수빈이 여기 밥먹는거 옆에서 간식 먹는 거 나오네. 신기하다. 와 화질도 엄청 좋다. 이야 이만하게도 나와. <웃음> 우와. 화질도 깨끗하다. 여기 보면 캡처, 녹화, 음성, 사료 추가, SD카드에 저장된 거, 영상되는 거. 사료 주기. 스케줄도 되고 어, 사료 주기. 이거 누르면 사료 CCTV로 보다가 사료 줄수 있고 여기 타이머로다가 시간 맞춰서 주는 거, 이렇게 응? 세팅할 수 있게 딱 되어있네. 사료 주, 주기. 지금 돌아갔는데 여기 지금 기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료 주기.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음성 녹음을 해서 내가 얘기하고, 여기다 기록도 할수 있고, 내가 언제 얼마큼 줬는지. 야, 음. 기능 엄청 좋다. 스케줄 설정으로, 급식 스케줄. 몇 시간, 시간, 마다, 해서 사료량을 얼만큼 할지. 좋아요, 좋아이건 음. 어렵지 않네 거 이거, 이거, 더 사서 쭈 이거, 이거, 고 싶네. 애들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너무 잘 들려요. 아. 아유, 모찌 벌써 냄새 맡고 왔다. 모찌가 냄새 맡고 왔어?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잘 보이는구나. 귀여워. 아, 귀여워.